죽은 용을 본꿈 가까운 사람의 아기가 유산되거나 만일 죽지 않고 산다면 애군이나 근심 덩어리가 된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은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조짐이다. 아울러 가정이라면 한동안 실직자로서 전전긍긍하다가 한참 후에야 직장을 얻게 된다. 죽은 닭을 많이 가져오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좌절됨 돼지가 죽거나 죽은 돼지를 보거나 집으로 지고 들어오는 꿈 근심과 구설, 질병, 관제, 시비 등이 잇따른다. 까마귀가 죽은 돼지고기를 파먹는 꿈. 기뻐해야 할 잔칫집을 보기 싫은 불청객이 먼저 찾아와서 초를 치게 될 징조. 자라나 거북이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는 꿈. 꿈 속에서 거북이나 자라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았다면 이 꿈은 시작은 좋게 출발을 하고 돈도 모이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나빠지고 사고나 우환이 생겨 도니 다시 나갈 것을 의미한다. 뜻하지 않은 실수나 사고를 조심하도록 대비해야겠다. 연못에 물고기가 전혀 없거나 죽은 물고기밖에 없는 꿈. 꿈에 등장하는 연못은 임신이나 출산을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아울러 연못은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길 것이고 풍요로움을 얻을 것이라는 암시로도 해석할 수 있다. 꿈 속에서 연못에 물고기가 전혀 없거나 죽은 물고기밖에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면 이 꿈은 꿈의 분위기 그대로 기대는 크지만 결과는 별볼리 없다는 의미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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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몽의 경우에는 정력이 감퇴되거나 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 실패하는 등의 불행을 예시하는 흉몽이다. 독수리 떼가 죽은 시체의 살을 뜯어먹는 꿈. 독수리 떼가 죽은 시체의 살을 뜯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형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게 된다. 돼지우리의 불이 붙어 돼지가 타 죽은 꿈. 돼지우리의 불이 붙어 돼지가 타 죽은 꿈은 만일 돼지가 죽지 않았다면 1등에 당첨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돼지가 불에 타 죽었어도 복권에 의한 행재를할 꿈이다. 말라 죽은 물고기가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꿈. 말라 죽은 물고기가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운세가 호전되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고 소망하던 것이 성취된다. 죽은 원숭이를 본 꿈. 명예가 실추되거나 커다란 실수로 피해를 주게 됨. 죽은 뱀 보는 꿈. 뱀이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꿈의 일반적인 해몽은 돈을 얻게 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나무가 소생하는 꿈. 부실했던 사업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생명, 사업, 부기 등이 활기를 되찾는다. 사철나무가 죽은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꿈. 실패한 사업체를 인수받아 새롭게 사업 경명을 쇄신하여 날로 발전을 하게 된다. 기사회생, 재수생 시험합격, 대기만성 등이 있다. 말라서 죽은 사철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는 꿈. 쓰러져가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등 기사회생 등 암시. 까마득한 허공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은 꿈. 어렵기만 하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가미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된다. 나비가 죽은 꿈 여성 배우자에게 화가 생김 소가 죽은 것을 본꿈우환과 재앙이 따른다. 죽은 곰의 쓸개를 구하는 꿈 일이 잘 추진되어 세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시장에서 죽은 문어를 사오는 꿈 임산부는 낙태를 하고 병원 출입이 잦다. 우환 질병, 소송 등의 사고가 생긴다. 불 속에서 타 죽은 돼지를 안고 나오는 꿈. 임산부는 자연 유산으로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생돈이 나간다. 까마귀가 죽은 개고기를 파먹는 꿈. 잔치집에서 먹은 음식이나 대접을 받은 뒤 탈이 생겨 병원을 출입하게 될 일이 생길 징조 우거진 숲속에 홀로 말라 죽은 나무를 보는 꿈. 재수가 있고 한 나무의 일부가 죽어 있으면 사업의 부진이나 질병 또는 세력의 일부를 상실한다. 가방이나 그릇 안에 죽은 새가 놓여있던 꿈.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진적. 칼로 황룡을 베자 큰 소리를 내며 죽은 꿈. 적을 물리친 승전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된. 연못 물에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를 보는 꿈. 전쟁이나 기근, 질병,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재물의 손실, 회사의 몰락, 파산 등이 있게 된다.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있는 꿈.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있는 꿈을 꾸게 되면 병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염병 등으로 질병을 얻는다. 죽은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 죽은 소를 물그러미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면 증권이나 부동산 투기에 실패하여 재물을 잃거나 사람을 잃게 된다. 죽은 소를 땅에 묻으면 집안의 환자 또는 무환이 생길 흉몽이다. 죽은 소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꿈. 죽은 소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꿈은 재물의 손실이 따르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것을 암시한다. 이를 당분간 쉬게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정리해야 할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죽은 용을 개나 닭기 물끄러미 쳐다보는 꿈 죽은 용을 개나 닭기 물끄러미 쳐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운세가 좋지 않음을 뜻한다. 경쟁이나 애정 문제 등 이응나가지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한다. 죽은 잉어나 요리된 잉어를 먹는 꿈 죽은 잉어나 요리된 잉어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환자가 이런 꿈을 꾸면 병이 더욱 악화되어 죽게 된다. 땅거미 집에 죽은 곤충이 보이는 꿈 집안 식구나 친인척의 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될 징조. 죽은 소를 묻은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됨. 죽은 잉어를 본 꿈. 집안에 질병이 돌거나 임산부는 임신한 태아를 유산하게 되거나 수술을 하여 출산하게 됨. 죽은 돼지를 집안으로 가지고 온 꿈. 집안에 화근이 생길 징조. 죽은 나무가 되살아나는 꿈. 타격을 받았던 일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됨. 참새가 전기줄에 감전되어 죽은 꿈. 하고 있는 일이 성취됨 죽은 호랑이가 모기가 되어 앵앵거리며 날아다닌 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재산을 모두 날리거나 빚쟁이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됨 죽은 쥐가 하수고에 막혀있는 꿈 하던 일이 중도에 멈추게 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등 교통체증 소식불통 등을 암시 죽은 독수리를 보는 꿈 현재의 지위에 따라 재물을 잃는 흉몽도 되고 재물을 얻는 길몽부된다 이분 동식물 꾸며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